우선은 카운트 함수와 카운트 A 함수 두 개가 적혀 있는데 카운트 함수는 엑셀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거였고 카운트 A는 숫자나 문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거였죠. 근데 이거는 엑셀이 아니라 엑세스죠 엑셀이면 이제 정가가 숫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counta로도 풀수 있고 저자, 도서명, 도서코드 모두 문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엑셀이면 counta로 구할 수 있었겠지만 엑세스에서는 counta 함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문구명에 노트 볼펜 스케치 북 지우개에서 네개의 값이 있는데 문구명을 counta로 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값에다가 는 counta, 가로 열고 문구명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counta에 매개변수 값을 입력하라고 하죠. 함수를 인식을 못해서 그렇죠. 확인을 누르면 에러가 뜨게 됩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서 count a를 count 함수로 바꾸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죠 count 문구명에서 문구명은 문자로 되어 있었는데 count 함수로 풀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그러면 4개라고 해서 4라는 값이 뜨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개수를 정확하게 카운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액세스에서는 카운트 a를 쓰지 않고 카운트 가지고 문자, 숫자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필드명을 쓰면 문구명에서 4개가 있다라고 해서 4라는 값을 구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값이 도서 코드에는 없고 도서명에는 있고 저자는 없고 뭐 정가는 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값이 비는 경우도 생기죠. 그때 도서 코드를 지정하면 여기는 한 개만 찾을 수 있죠. 도서명을 하면 두개 저자를 하면 한개 정가를 하면 두 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무조건 이 전체가 두 개니까 두 개라는 값을 그냥 편하게 구하고 싶다라고 할때 사용하는 게 바로 아스트리크 와일드 카드입니다. 이걸 쓰면 레코드의 개수를 세워주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빈 값이 있어도 2라는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아스트리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차피 이거 전체의 레코드 수가 건수기 때문에 여기에 중간중간이 비어있어도 두건으로 정확하게 되고 싶다면 도서코드나 저자를 쓰면 안 되죠. 그런 걸 신경 쓰기 싫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아스트리크별입니다. 그 다음 합계를 구하는 건 sum 함수죠. 이제 sum 함수는 정확하게 어떤 거 가지고 합계를 구하겠다를 써주셔야 됩니다. 도서 코드나 도서명 저자는 합계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가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실제로 보고서에서 디자인 보기 카운트 함수를 sum 함수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얘는 문자죠 문자인데 여기에다가 썸 문구명을 해버리면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했을 때 조건식의 데이터 형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합계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숫자 값이 들어있는 필드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단가가 금액이니까 합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서 문구명 대신에 단가를 넣어주면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 대신에 썸을 쓰시면 되죠. 크기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하면 단가의 합계인 2500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현재 counta를 쓴 2번과 3번은 답이 될수 없죠 그리고 total은 합계를 구할 때 쓰지 못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많이 사용되는 함수니까 외워두시면 됩니다 count는 개수를 셀때 사용하고 s m 은 합계, 평균은 avg를 씁니다 이세 개의 함수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